변을 못 보셨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명백한 변비입니다 저는 변비를 탈출하기 위해 몇 가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식상한 유산균이 아닙니다 그럼 바로 만나보시죠 미어 김, 무, 바나나, 배추 다시마, 옥수수, 시금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 음식들을 먹고 변비를 탈출 해보겠습니다. 무! 네가 그렇게 좋다면 너를 섭취해주겠어. 시금치 배추입니다. 너는 내거야 미역 다시마입니다 시원하구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다시마이옵니다 그러하면 내게로 오라 그리고 이것은 김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나 신호가 왔습니다 얼른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탈출 성공 그리고 아직 먹지 않은 옥수수까지